좀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의 근황 얘기도 좀 해볼 겸 해서 겔레드 윗미를 같이 어, 찍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해보실까요? 오늘은 겔레드 윗미니까 어, 스킨 케어부터 해줄게요. 이거 토너인데 이거 아쿠아 알레로제 토닉이라는 제품인데 그 장미수. 코너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하기 전에 앞머리 좀 정리해주고 할게요. 이렇게 이거 BRT-C 바이탈라이저 C10 앰플이라는 건데 그 비타민 앰플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제형이어가지고, 여름에도 쓰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요. <웃음>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해서 얼굴에 뭐가 많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크서클도. 다크서클 진짜 심하죠? 다크서클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크서클을 조금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크림은 이거 셀퓨전시 어, 포스트 알파카밍다운 크림이라는 거고 그때 제가 어, 스킨케어 제품들 공유했던 영상에 나왔던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듬뿍까지는 아닌데 단뿍 정도 단폭 정도 발라줄게요. 원래 카메라 렌즈가 여기 옆에 있는데 제 얼굴을 보고 하는 그게 많아서 살짝 눈 시선 처리가 옆으로 돌아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렌즈 보면서 해볼게요. 이제 스킨케어까지 다 했으면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짠! 오늘은 이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어,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우치에서 어, 메이크업 순서대로 꺼내가지고 해볼게요. 여기에, 짠. 겟레드 윗이니까 조금 이렇게 정말 같이 어디 간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파우치도 한번 오늘 해봤어요. 그 다음에 어, 스킨케어 다음에 선크림 꼭 발라줘야 되는 거 아시죠? 선크림을 안 바르면 자외선이 이렇게 피부를 조금 안 좋게 해서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면 은 피부 암이 걸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꼭 발라줘야 되고 노화도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계절 내내 발라주고 있어요. 가끔 겨울에는 막 햇빛도 많이 안 나고 어두우니까 어둑어둑하니까 좀안 발라도 되겠다. 햇빛이 많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어, 그때도 햇빛이 정말 직방으로 오는 상황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도 그냥 발라야 됩니다. 비올 때도 발라야 되고 여름에는 필수로 발라야 되고 겨울에도 발라야 되고 다 발라야 돼요. <웃음> 그래서 저도 사계절 내내 어떤 상황이 있던 진짜 집 밖에 잠깐 나가는 거 아니면 은 항상 발라요.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한번 1차적으로 갈아줄 거예요. 이거는 페리페라 거고요. 살짝만 이 팁브러쉬를 이용해서 끝서클 가장 심한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줄 겁니다. 힘이 덜 들어가는 약지 손가락에 최대한 그래도 힘을 빼서 이렇게 밑으로 퍼지듯이 발라줄게요. 제천 여행 브이로그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 메이크업을 여름에 데일리로 정말 많이 하고 다녔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깔끔하고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청, 청순청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이거든요. 다크서클을 1차적으로 좀 갈아줬으면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살짝? 짠, 짜잔. 제가 사실 이 제품을 정말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광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아니고요. 저한테 광고를 어좀 맡아달라고 하실 분들도 아직 없으시겠지만 은 광고도 아니고 뭐저가 선물 받은 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가 정말 사서, 제 돈으로 사서 제가 써본 아이템이고 커버해주는 스틱이에요 요런. 손에 이렇게 바르면 은 약간 베이지 컬러랑 화이트 컬러가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 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얼굴에 쓱쓱 발라서 요 밑에 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펴발라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 내내 잘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이었고 이 파운데이션은 아닌데 커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거 바르면 은 여름이고 요즘 마스크 써가지고 얼굴 답답하고 막 지우고 싶고 하잖아요. 그럴 때요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커버가 되지만은 파운데이션보다는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얇게 잘 펴발릴 수 있고 이거 브러쉬로 하다 보니까 모공도 이렇게 커버가 좀 돼요. 이런 식으로? 사실 엄마랑 집에서 홈쇼핑 보다가 이 스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홀린 듯이 나 저거 하나 갖고 싶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저거는 너무 많이 주니까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나짜리 파는 것만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엄마가 하나 사실 사준 거예요 이거 <웃음> 이게 또 컬러가 마냥 하얀 컬러가 아니고 어, 본인 피부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은착 달라붙는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산 거예요 보통 이제 여름에는 덥고 이러니까 스틱 종류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스틱 종류들은 보통 이제 완전 하얗게 나와가지고 얼굴이랑 목 피부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좀 많았어서 좋아도 별로 사용을 안 했던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안 바른 것처럼 내 피부톤에 살떡이 하는 아니에요. 얘도 살짝 화사해요. 화사한데 완전 하얀... 막. 메이크업처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고 있어요. 편하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나 방금 좀오버해서 스틱을 많이 발랐더니 손으로 하기에는 조금 흡수가 느린 것 같아서 이 퍼프에다가 이거 아까 썼던 토너를 살짝 뿌려서 좀 촉촉하게 어, 흡수를 시켜줄게요. 컨투어링 스틱이거든요 이거 에뛰드 제품인데 진짜 진짜 진짜 오래전에 샀던 스틱이에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하얗게 하이라이터 부분이 있는 거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컨투어링 할수 있는 이런 쉐이딩 제품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를 사용을 해서 조금 한듯안한 듯한 컨투어링을 할 거예요 이거 음영을 주고 싶은 부분에만 살짝살짝씩 이렇게 줘요. 아무래도 조금 자연스럽고 약간 좀 청초하고 청순하고 약간 조금 깨끗한 느낌을 주려면 은 컨투어링 이런 쉐이딩도 좀 너무 진하게 해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요 요 스틱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얼굴 부분에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턱은 여기 턱뼈 있죠? 이쪽. 여기 코 이쪽 부분, 이 부분, 저는 약간 이마가 여기가 좀 꺼져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만, 팔자주름 쪽이 조금 꺼져있는 편이라서 여기랑 여기 옆쪽, 광대뼈 옆쪽도 제가 약간 볼패임이라고 하나요? 이쪽이 조금 심해서 볼파인게 이렇게. 아까 사용했었던 퍼프로 조금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탁해지지 않게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만 먼저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코 부분은 코 부분은 손으로 해줄게요. 사실 쉐이딩도 좀 펼쳐줄게요. 제가 아까 근황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근황이라고 할건 없는데 그냥 요번 연도 초에 토익을 다녀서 토익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시험을 보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보고 왔고요. 저도 취업 준비라고 하는 거를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1년 다돼 가요. 거의 1년 다돼 가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학생분들, 대학생분들, 바로 취업하실 분들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 요즘에 정말 시기가, 취업하려고 하는 시기가 좀 많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항상 좀 취업의 난이 조금 높아지고 어렵다 보니까 항상 힘들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 힘들어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시국도 시국인지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투어링을 해줬으면 은그 다음에는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쨘. 파우더는 항상 사용하는 바닐라코 파우더고요. 색조 올라갈 부분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 턱 부분도 조금 볼터치할 부분도 살짝만 이렇게 해줄게요. 립부터 해줄게요. 짠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입생로랑 제품이고 어 16번이에요. 제품명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달아놓고 이 밑에도 하나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놓을 거거든요. 색감이 약간 입술에 바르는 거랑 좀 손등에 테스트해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긴 한데 살짝 이렇게 MLBB 컬러의 말린 장미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살짝만 입술에 안쪽에만 발라주고 이렇게 입술 선을 약간 뭉개듯이 손가락으로 퍼트려줄게요. 짠볼터치는짠 요거 3CE 페이스 블러쉬 모노핑크 요 컬러랑 폰 레이어 3구 블러셔 세트 중에 요 가장 연한 색감을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요걸 먼저 사용을 해주고 아까 그 3CE 제품을 발라줄게 그 위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밑으로까지 가지 않게끔 최대 제요요 요 근래 근황이 별로 없어요 그냥 토익시험 준비했고 자소서 준비했어요 자소서 준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그 중국어 HSK 준비했었던 거 있잖아요 저번 영상에 자막에다가 말하긴 했는데 한번더 자랑하려고 저 그거 두 번만에 시험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저 HSK 4급 딴 사람입니다 독학으로야 사실 HSK 4급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요거 블러셔 바르면서 마저 얘기할게요. 그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시험이고요. 어, 개편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1급이 제일 낮은 거고 6급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간 정도의 수준의 시험을 봤고요. 그책한권 사가지고 막한 권으로 끝내기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냥 독학했습니다. 사실 그 책을 사면은 무료로 조그만한 그런 동영상 같은 거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문법만 부분 부분 알려주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나 혼자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한첫 번째 시험 준비했을 때는 한달 정도였나? 그 정도를 봤고요. 두 번째 시험 봤을 때는 딱 2주 정도 준비를 더 했었어요. 하다가 놀다가 약간 하다가 놀다가 이랬어가지고 조금 많이 엉망진창으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정말 운이 좋게 두 번만에 합격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웃음> 눈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포인트라 그래야 되나요 왜냐면은 청순한 메이크업 깨끗하고 퓨어한 느낌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립과 블러셔가좀 자연스러워야지 좀 청초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눈에 힘을 빼면 은 청순한 것보다는 되게 그냥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한 느낌 있잖아요. 진짜 화장 안한것 같은 생얼 메이크업인 느낌이 들까봐 조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 제가 잘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 중에 어, 일단 애교살을 조금 강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티가 많이 안 나게 아이라인을 뺄 예정이에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것도 약간 붉은기라든지 뭐 노란기 이런 게싹 빠진 쿨톤 팔레트거든요. 이거랑 이거를 살짝 믹스해서 베이스 섀도우를 먼저 깔아줄게요 눈화장하면서 분황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아까 저 오늘 토익 시험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사실 토익도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번에는 영상 뭐 강의 뭐 동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봤고 그 다음에 뭐 학원에 저번에 다녔었기 때문에 학원을 또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독학을 했어요. 그냥 갖고 있던 기출문제집으로 독학을 했고요. 어, 준비한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한 3주 정도 한 상태지만 그 중간중간에 조금 쉰 날도 있고 해서 다 합치면은 3주 좀안 돼요. 한 2주 정도? 근데 좀 제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왜냐면은 오늘 시험 볼때 어땠냐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 좀 포인트로 해주면서 해줄게요, 얘기를. 여기 눈 앞머리랑 뒤쪽 살짝 음영 주면서 자연스럽게 길어 보이게끔 해줄게요. 아침에 그쪽은 교통편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엄마가 데려다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미리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따라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공부하나 약간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다가 뭐 여차저차 시간 지나가지고 시험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요번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는 꽤잘 나왔거든요. 점수가. 근데 막판에 좀 망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간 상태였단 말이에요. 뭐 다음 거는 요 아이라인을 먼저 해주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LC라고 듣기 파트를 하거든요. 듣기가 1부터 4 파트까지 있는데 1 파트가 솔직히 틀리면 안 되는 파트라고 생각해요. 을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짤막짤막한 문장들을 그림을 보고 매치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살짝 눈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내려줬어요. 점막은 채우지 않았고요. 이런 얇은 사선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한번더 주면서 살짝 풀어줄게요. 그래서 아까 시험을, 그 듣기 시험을 딱 시작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 당황했어요. <웃음>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당황하고, 어,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단어 시험, 단어 공부가 좀덜 됐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다음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뭐 어영부영 이제 듣기가 끝났죠 그렇게 조금 듣기가 어영부영 끝나고 나서 이제 RC 파트라고 읽고 이렇게 체크하고 문법 이 체크하고 하는 파트인데 그 파트를 이제 할 시간이 됐는데 사실 제가 문법이 진짜 진짜 진짜 약하거든요. 아무리 문법을 외우고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적용하는 거를 잘 못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RC는 파트 5는 괜찮았는데 또 파트 6는 지문을 읽고 읽고 거기에 들어갈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랑 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여기는 어떤 보기가 들어가야 되냐 약간 요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것도 진짜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살짝 조금 멘탈이 털렸다가 파트 7에 넘어갔는데 사실 제가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독학을 하면서 마킹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마킹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속도가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한 170번인가 180번대였 때였, 1 180번 8번대였는데어 15분 남았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털려 진짜 멘탈이 마지막으로 털려서 안 되겠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니고 최대한 그냥 안 보고 찍더라도 최대한 그냥 이런 거 같다라는 느낌으로 찍자 해서 그냥 눈을 그냥 훑어보고 찍고 눈을 훑어보고 찍고 해서 거의 15문제 정도로 그냥 찍고 말았거든요. 아예 안 푸는 것보다 하나라도 맞겠지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도 좀우히려 걱정 끝에 토익을 조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던 날이었어요. 저는 항상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안 하고 왜다 끝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걸까요? 이게 나의 문제점이지. 지금 아까 썼던 거 이 눈썹이 조금 앞부분이 휑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사용했었던 이 색감으로 눈 앞머리도 살짝 커치해 줄게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어려웠지도 못했어 이러면서 후회하고 맨날 그래서 또 하고 그게 좀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진짜 내가 나도 내가 너무 밉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가 되게 어색한가 했더니 애교살을 안 그렸더라고요. 요 아이브로우 있거든요. 요 아이브로우가 하나도 뭐가 안써 있잖아요. 이거 진짜 옛날에 산 건데 저 이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산 거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샀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거 이니스프리 제품이고요. 지금도 팔고 있는 그 뭐죠? 아이브로우 제품이에요. 저 색깔은 색깔은 제가 이제 여기 밑에 자막이랑 더보기란에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또 애교살을 너무 얇게 이렇게 진하게 그리는 것보다 제 애교살에 맞춰서 연하게 그리는 게 낫다 생각해서 이렇게 눈웃음을 지었을 때 최대한 볼록 튀어나오는 바로 밑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어 주거든요. 두껍기는 한데 제 애교살이 원래 이렇게 생겨서 조금 인위적으로 그 위에다가 선을 그어버리면은 웃을 때 웃는 그 윗부분에 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안 예쁘더라고요. 이걸로 살살살살 펴 발라줄게요. 오늘은 조금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사실 제가 말이 진짜 진짜 많은 타입이거든요. 말이 진짜 진짜 많은데 영상에서는 그거다 편집을 하는 거라서 제가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엄청 엄청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웃음> 자, 파우치에 있던 뷰러 제가 눈 곡률이 좀 달라서 이 뷰러가 오른쪽 눈에는 잘 맞는데 왼쪽 눈은 살짝 옆에 눈뼈에 닿아서 불편하긴 해요. 짠! 요런 정도로 오늘 좀 정신없다, 그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정말 영상에서 이 마스카라만 쓸 정도로 많이 있었던 마스카라인데 어퓨, 본투비, 매드프로플, 롱앤컬, 마스카라 레벨2 라는 제품이고요. 요렇게 짠 이거는 에뛰드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그 플레이 101 펜슬이라고 옛날에 그 엄청 다양한 색감으로 나왔던 그 펜슬인데 그 중에서 8번 8번이고요. 요런 살색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애교살에 톡 튀어나오는 부분에 힘을 잔뜩 빼고 사, 살짝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도톰하게 만들어줄게요. 아까 사용했었던 아이브로우 있죠? 이거를 이용을 걸이 해서 여기 애교살 톡 튀어나온 그 윗부분 있죠? 그 속눈썹이 나 있는 자리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준다는 식으로 삼각존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살짝 이렇게 티가 많이 나잖아요. 일단 이렇게 그려줘요. 똑같이. 여기.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었던 팔레트에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 좀, 좀 많이 하고 이걸 아주 살짝만 콕 발라서 아까 인위적으로 그렸던 부분 위에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스머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눈이 확 내려가보여요. 자연스럽게. 그쵸? 이것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블렌딩을 해주면 좀더 깔끔하고 좀 선명하게 눈 트임을 해줄 수 있어요. 밑 트임.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항상 하고 있고 빠져있는 눈 밑에 점 찍는 거. 점 찍는 위치는 사실 항상 달라요. 항상 다른데 오늘은 조금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줄게요. 메이크업은 여기서 어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정신없는 저의 겟레드 윗미지만 일부러 조금 겟레드 윗미는 같이 준비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얘 원래 말 많구나. 얘 원래 말 많은 애였구나. 저 참고로 MBTI가 뭐였죠? ENJT였나? 그거였어요. 제가 정확한 건 이제 자막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아무튼 저는 좀 많이 여기저기 참견을 많이 하고 조금 막 궁금해하고 약간 어느 무리에서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좀 참견도 많고 오지랖도 넓고 약간 말도 많은 편인데 영상에서는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지금까지 말을 잘 많이 안 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 이제 조금씩 어 편하게 자연스럽게 영상 많이 찍을 거고 많이 많이 앞으로 꾸준하게 올릴 예정이니까 어더 많은 영상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